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내가 말재주가 좋아서 아니면 유머코드가 너무 발달돼 있어서 잘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참 잘하는데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면 여자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방법이 어렵지 않거든요 어 개그를 짜서 보여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 하루종일 여자가 말하는 걸 들어만 주고 있어라 이런 것도 사실 아니에요. 사실은 의외로 간단한데 남자들이 뭔가 규정지어서 그걸 보여줘야만 한다는 그런 의무감이나 부담감을 갖고 시작하니까 여자와의 대화가 잘안 이루어지거든요. 간단하게 여자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계속 이야기를 잘하는지를 파악하면 대화하는 게 되게 재밌어지고 여자도 되게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몇 가지 공부를 해주면 여자들과 대화를 거침없이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품을 남자들이 좀 알면 좋겠죠 여자들이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는지 화장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장품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가격대는 얼마인지 뭐 요즘 유행하는 화장품은 어떤 화장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주면 어 남자가 여자하고 대화할 때 먼저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화장품 써? 그런데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대답을 보통 못하죠 내가 준비한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말은 건네지만 돌아오는 말을 받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되게 치밀하게 섬세하게 다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시키면 이 남자가 감동을 받죠 예를 들면 남자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축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자기 전혀 좋아하지 않아도 이 남자가 야구를 좋아해 그러면 이 야구에 대해서도 요 공부를 해 모르면 물어봐 그럼 물어보면 이 남자가 가르쳐주죠 어, 야구는 이런 룰이 있고 이런 룰이 있고 그럴 때이 여자들 반응이요 아 그래? 아 그랬어? 아 재밌다 이렇게 반응이 나가면 남자 신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마음먹고 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와 같은 취미 자기와 같은 어떤 그 레포츠를 즐기고 자기가 관심이 있었 어떤 분야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정작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도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화장품을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화장품에 여자들이 관심이 있는 걸 알면 어떤 상품이 있는지 두루두루 다 공부를 하면 나중에 이 여자분 아니어도 다른 여자분 만나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드라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핫하게 이슈가 될 만한 어떤 배우를 좋아하잖아요 그 배우의 매력들을 같이 공감을 해주세요 이 여자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 배우한테 질투심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내 여자가 좋아하면 같이 좀 좋아해주고 그 여자가 그 콘서트를 가고 싶어하거나 그 사람을 만나서 사이을를 가고 싶으면 같이 좀 따라가 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나마도 다행인 게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사귀면 예전에는 전쟁영화만 보고 어 액션영화만 보던 남자들도 여자와 같이 멜로무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로맨틱한 영화를 보면서 서로 고, 교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커피숍에 가도 이야기가잘 이어지죠 아, 남자 주인공이 이랬는데 여자 주인공이 이랬는데 아난그 장면이 좋더라 이야기가 되잖아요 같이 지금 공부했으니까 같이 봤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당연히 이어진단 말이죠 요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연인들은 무의식 중에 영화관 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안 느껴요 그런데 화장품에 대해서 남자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 오빠 나 저기 잠깐 화장품 가게 들어가볼래 그러면 남자는 할게 없죠 뭘할게 없잖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화장품 가게 가면 여자들은 막 손에 테스트하고 입술에 발라보고 다시 지우고 그 옆에 있는 거또 발라보고 이럴 때 남자들은 멀구우미 서서 어색하잖아요 어색하니까 음, 뭐 향수 있으면 향수 쪽에 가서 냄새를 좀 맡아본다든가 아니면 남자 거 뭐가 있나 이렇게 본다든가 이렇게 어색하거든요. 같이 뭔가 몰입해서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화장품 가게가 딱 끝나고 나오는 순간 그 화장품 가게는 여자만 위한 공간이었죠. 그렇게 데이트를 하면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따로따로 있는 시간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자도 남자가 멀뚱히 서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내 남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 자기도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고요. 남자가 화장품 가게 여자랑 같이 들어갔는데 여자가 발라보는 색깔 보면서 어이 색깔 이쁘네 이거 발라봐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다가서면 여자가 신이 날 거예요 되게 데이트가 즐거워질 거란 말이죠 업그레이드 시켜보자고요 한 화장품 가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화장품 가게 또 들어갔어요 근데 여자가 오늘은 되게 립스틱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면 뭐어 베이스 제품에 관심이 많아요 색깔을 이렇게 칠해보거나 뭔가 테스트할 때 그날은 같은 계열들을 많이 해볼 거예요 같은 종류의 화장품들을 비교해 볼 거란 말이죠 그럼 따라 들어가서 아까 그 색깔보다 이 색깔이 좀더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 그게 좀더 나은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남자가 되게 관심 있게 본다는 걸 느끼니까 여자는 기분도 좋아지고 아 그래? 오빠 이게 더 나아 보여? 오빠 이게 더 좋아 보여?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와서도 여자랑 남자가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근데 저 브랜드는 좀 비싸고 이건 좀 저렴해 근데 이거는 색상은 잘 나왔는데 뭐 발림성이 좋지 않아 여러가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데 아 남자들이 그런 부분을 그냥 좀 선을 긋고 여자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니까 니가 이해해줘 이렇게 돼버리면 노력을 안 하는 게 되죠 여자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음식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신상 음식이든 맛집이든 이런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물론 뭐 남자들 중에도 어 맛집을 좋아하고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자들처럼 대체적으로 다그렇진 않죠 어떤 분들은 그냥 난 뚝배기야 나는 그냥 갈비탕이야 늘 그냥 같은 메뉴만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좀 여자하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좋아할만한 음식들을 데이트를 하는 거면 관심을 좀 가져서 아 그거 맛있대? 우리 그거 먹으러 가보자 먼저 좀 리드해 봐주면 자기가 정보를 막 찾지는 못하더라도 아직 맛집에 대한 아니면 맛에 대한 걸잘 모르니까 여자가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와 이거 맛있겠다 이렇게 던져줘봐요 그리고 어 이거 어디 건데 맛있어 그러면 아 그래 이렇게 끝내지 말고 어 그럼 우리 오늘 이거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여자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불을 좀 이렇게 지펴주라는 거죠 그럼 여자가 흥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데이트가 끝나면 이 남자의 그런 배려에 되게 고마워해요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극장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같은 영화를 보고, 멜로를 느끼고, 또 맛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남자가 먼저 흥을 돋워주고 이런 남자들이 이야기를 쭉 이어갈 수 있는 남자예요. 데이트하는 내내 재밌고 유쾌하게 여자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남자를 여자들은 센스 있는 남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쾌하게, 재밌게 내가 관심있어 하는 어떤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센스있는 남자가 되셔야겠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